I wake up in a room that I f r g o t was mine I s t u m b l e to a car I never learned to drive And it's a busy b a r g i n 안녕하세요. 원래 마스크팩도 하고 있었는데 저 밖에 공사하는 거 기다리다가 마스크팩이 다 말라가지고 근데 더 미루면 못 찍을 거 같아서 조금 시끄럽지만 바로 찍어볼게요 먼저 세럼은 요 코이 플로우 셀코드 세럼 요걸 발라줄 건데요. 요거는 처음에 고연정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하기 전부터 엄청 기대를 가지고 써본 건데 진짜 생각보다도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빠르게 퍼지는데 굉장히 촉촉해요. 여기 원료에 로즈워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깔도 요런 핑크빛 완전 예쁜 컬러고 진짜 상콤한 그런 레몬향, 시더우드향 그런 게 나거든요. 제가 원래 여기에 진짜 며칠 전에 요드름 대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파티온 세럼이랑 겔크림 바르고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트러블 라인을 안 써도 될것 같아서 요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좋냐면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트러블 라인이라기보다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저처럼 이렇게 좀 안색이 칙칙하거나 주름 이런 걸로 고민 이 있을 때 바르면 좋은 그런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세럼만 발라도 엄청 촉촉하고 리치한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바를 때 따로 크림을 안 쓰고 바로 메이크업하는데 정말 크림 바른 것보다 훨씬 촉촉해가지고 이거 되게 여러모로 데일리로 쓰기 진짜 좋아요. 진짜. 크림 안 발라도 되겠죠? 선크림을 바르려다가 제가 오늘 사실 어디 나갈 건 아닌데 이거를 봐버리고 난 거예요. 이 나연자를 그래가지고 봤으면 안 됐는데 이걸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집에서 해보려다가 찍는 거라서 선크림은 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커버 메이크업을 하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느낌만 내보는 걸로 쿠션은 요투쿨버스쿨 아트클래스 픽싱글로우 쿠션 1호 요거 발라줄게요 이것도 단체적으로 엄청 엄청 밝은 상아빛 그런 컬러라서 제가 아주 딱 좋아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보시는 사람들은 좀 헉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피부색이 확확 바뀌는 걸 보면서 엄청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세상에나 이거를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중국어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랬던지 제가 그 전화 중국어 아직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의 그 새해 목표 영상에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주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 토일마다 되게 싸게 강의가 열리는데 맨날 매달 이제 수업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당황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할 건데 이 I c a n 타 Stop Me 요 활동 때 했던 이 사진을 참고로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스모키한 느낌도 있는데 이눈 중앙에는 살짝 보라색깔 펄감이 샥 들어가가지고 포인트가 되게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면 안 울릴 수도 있어요. 고양이 털이 진짜 얼굴에 너무 묻어가지고 지금 콧구멍이 다 건질건질걸려 미치겠다. 먼저 이 클리니크 누드팝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되게 추천했었던 요런 요런 뉴디한 컬러인데 이거 섀도우 베이스로 깔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눈 중앙 전체에 조금 넓게 넓게 깔아가지고 요 아이홀 영역 먼저 잡아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눈 위에 올리면 되게 색감 있게 올라가죠? 정말 활용도가 높은 친구라서 눈 밑에도 요렇게 넓게 퍼뜨려주고 이렇게 아이올 영역을 크게 잡아준 다음에 짜잔! 제가 이거 옛날에 쓰지도 못할 섀도우 엄청 사서 모던 시절에 샀던 에뛰드하우스 과즙팡 블루베리 이거거든요? 색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 펄도 푸른 색깔로 쉬머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튀거든요? 도대체 이런 컬러를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바르고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망할까 봐 살짝 떨리지만 이거 이렇게 잘 묻혀가지고 손에 일단 살짝 좀 덜어서 올릴게요. 무서워갖고눈 중앙에 먼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음 예쁘네요. 제가 그 나연해주시는 원장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눈 중앙에 얹어준 다음에 이양 옆에 다른 컬러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눈 중앙에 눈 떴을 때또 보일 수 있게 여기까지 발라야겠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 투 페이스드 이 팔레트에 이 시멘트 같은 컬러가 있거든요. 약간 카키빛 또는 이런 시멘트 컬러인데 이게 약간 데일리 세미 스모키하기 좋은 그런 무난무난한 컬러더라고요. 이두 개의 색깔 조합도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역시 손에 좀 적당히 묻힌 다음에 남은 양으로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이렇게 메꿔줄게요. 좀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경계선을 이렇게 잘 덮어주고 이런 섀도우 경계 얼룩덜룩한 거는 아까 베이스 깔았던 이 컬러로 이렇게 경계를 정리를 해주면서 음영도 조금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런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원래 눈매가 충분히 길어서 그런지 진짜 거의 안 빼시더라고요. 그렇죠난 나연이 아니니까 또렷하게 선 따주고 끝에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조금 더 진한 컬러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경계 살살살 풀어주고 조금 더 깊이감 있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눈 앞머리 밑에 이 언더 점막도 한번 채워줄게요. 눈 뒤에는 조금 튀어보일 수 있게 딱 여기까지만 채워주고 그리고 여기 가닥가닥 속눈썹 아이돌처럼 이렇게 붙여올게요 가닥가닥 속눈썹은 요것만 씁니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 지베르니 마스카라로 인조 속눈썹이랑 진짜 속눈썹을 한 번에 이렇게 올려주고 브라운 계열을 이 음영줬던 컬러랑 섞어가지고 지금 언더가 되게 지저분하게 잡혀있어서 이게확 트여 보일 수 있게 한번 쓱 그어주고 이 루나 펜슬 이걸로 이 지저분한 언더라인을 싹 정리를 해줄게요. 그다음 이 베이스 발라줬던 컬러로 살살 지나가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 넣어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 1호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트와이스 하면 은 애교살이니까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열리게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머리색이랑 비슷한 컬러로 눈썹도 그려주고 이렇게 눈썹 앞머리도 브로우 컨실러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립뭐 바를까 보다가 이피 드라이 리허설 컬러 이게 베이스로 깔기 되게 좋은 채도 낮은 그런 차분한 핑크 립이라서 이런 전체적으로 세미 스모키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깔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 쿠모 브러쉬로 립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만 발라도 이 전체적인 아이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토니모리 오버 어게인이라고 진짜 파쥬 컬러 같은 이런 쿨톤 립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거를 립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이런 이런 좀 차분한 느낌으로 오늘은 글로시 립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썼던 이 웨이크메이크 소프트쿨. 이게 진짜 획기가 많이 들어가지고딱 이런 쿨톤 메이크업 할때 쓰기 진짜 좋거든요? 저는 원래 항상 쉐딩 컬러를 코 쉐딩은 다르게 썼는데 이제품 쓰고는 코 쉐딩이랑 같이 쓸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을 좀 내려고 그 나연님의 이 뾰족한 코끝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끝을 좀 과하게 이렇게 눌러주고 치크는 항상 딸기 우유빛 뽀얀 그런 핑크로 여기 이제 얼굴 중앙에만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롬앤 베러 댄 치크, 스트로베리 밀크 진짜 딸기 우유 그 자체 흰기가 엄청 돌거든요. 이렇게 웃으면 나오는 요 정면에만 이렇게 먼저 깔아주고 요 팔레트에 골드펄 살짝 들어가 있는 핑크 컬러 있거든요. 요걸로볼 중앙에만 이렇게 좀 색감만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주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남아 있는데 요 루나 라이팅어 포뮬라 팟 이게 이렇게 폭신폭신한 제형의 글리터인데 요 안에 진짜 짜잘짜잘하게 핑크펄, 블루펄, 실버펄, 화이트펄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펄감이 엄청 과하지도 않고 은은해가지고 이거 눈 앞머리에 올렸을 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포인트를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밀착 잘 되라고 이런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줬는데 손으로 발라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이눈 앞머리에 이렇게 올리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짝반짝하면서 근데 은근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펄 입자가 안 커서 그런가 데일리로 쓰기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많이 주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 중앙에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올려줘서 그런 뽀용뽀용한 핑크빛만 살짝 주는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광대 쪽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오만데 다 발라도 다 예쁘거든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완전 은은하게 눈 두덩이에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살짝 아쉬우니까 눈 밑에도 이렇게 빛이 비칠 때 살짝만 느낌만 나게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머리만 마저 빨리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머리띠까지 하고 왔었는데 너무 까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민망해가지고 빨리 꺼야 될것 같아요 <웃음> 저는 진짜 과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목구비가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과하게 안된것 같거든요? 이러고 밖에 나가도 될것 같은 정도로 완전 똑같진 않지만 해보고 싶었던 이 보라 색깔 섀도우 써가지고 잘한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앞머리가 굉장히 거슬리긴 하는데 억지로 머리띠 하려고 쑤셔 넣은 거라서 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꺼야 될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영상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